근데 오늘 일이 너무 안풀림 이게 가장 문제인 제가 가장 선호하는 조합입니다 주무기는 스파커 에라를 들고요 보조무기는 카드벨 78 핸드캐논으로 슬러브탄 들어주면요 예. 주무기 샷건이랑 비슷한 성능이 나요 겁나 아픕니다 그냥 제가 자주 끼는 총입니다 이렇게 두가지 커터마스터로 해가지고 여기를 폴리섀맨 신맵법이 참 힘들어. 나나나나. No, no, no, no. I'm o n 다 찜다잉 아 망했다 얼굴에 안붙여가지고 저게 얼굴에 안붙이면 저렇게 피가 안입니다 망했네 아치로 뚜들겨야겠네 네. 발에 붙여서 데미지 아 망갔어 그냥 진짜 근전무기로 개패야돼 그래도 열심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럴때도 있는거지 아야아야야 아야 아야. 미리 작업 좀 쳐놔야겠군 뭐야. 허허. <웃음> 개빠르네. 뭔 일이냐. 바퀴다 똥될 거다 가좀 빨리 죽이네. 샷! n nice 이스베 a n i s h 있다 enemy enemy hello hello my friend welcome to spider 한국어는데 개새끼야 시바 새끼야고 아니 What the fuck you? y o u r Korean? Bro. y o u r Korean? 개새끼야. 시발 새끼야. 헬로. 아, 아이발 새끼야. 안녕 씨발 새끼야. 너네 아 이건 이거 드립입니다 <웃음> 아니 한국사람 아닌거 같은데 이걸 왜이렇게 잘해? <웃음> 야 씨발 김밥이래 나보고 재밌네 그런거 같은데 그런거 같은데 진짜로 아, 나 네, 여기, 나도 여기, 내 구도를 잘 몰라가지고. 근데 해외 사람들도 우리 욕, 우리나라 욕잘 알더라고. 예전 같지 않던데. 잘하던데, 엄청. 바람에다 강력, 나이 3명 딱. 원다운! 야이총봐바 무조건 돼. 이 노래도. 뭐냐? 왜? 어에서왜 뒤진 거지? 나 너무 얼떨떨한데 지금. 야, 아프커, 발 엄청 하는 거 봐. 비싼 거아닐까아봐커아 75달러 <웃음> 개 웃기네 오 <웃음> 어, 개많은데 애들? 네명 있다 주변에. 아전 버자 그 친구야? 이 친구 당돌하네. 근데 그 전에 시체는 태우지 말고, 나이 카운터 가야 돼. 그럼 안 태면 안 돼. 아 아까 먹었지. 아까 루팅했지. 맞다. 바보 바이러스 오늘 왜 이래 나 진짜 바본가 본데 저기 시체 루팅하면은 버스 위층 올라오거든요 근데 아까 나 루팅했지 이 오늘 이상하다 나 정말로 있다 온다 왔다 가까이 있다 1초만 남기자 바로 앞에 있네 3명 3명 타 있다 잠시 말없이 할게요 멀리서 있어요. 쓰나가서 저격, 저격해 주려고. 여기, 여기. 이분. 저런 사람 보통 KD 때문에. KD 유지하려고. 얍삽한 놈들. 저런 거못 잡으면 쟤네, 저, 저, 저 놈이 진짜, 똥싸 거임. 요